맨날 혼자 다못 먹고 남기는 그런 자생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나, 레인저가 나타났다 여러분들의 한 끼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찡찡찡찡찡! 요거 여러분들이 주문하시고 요리하는 순간 당신은 바로 이연복 바로 백종원 햇살 님께서 텀블러에 넣어서 골짝골짝 마시고 싶다라고, 그러죠 뭔가 또 느낌 있잖아요 오, 어, 뭐야, 뭐야, 뭐뭐 이혼 년이? 아니? 커피 아니? 뭐야? 사골 이렇게 있잖아, 그래서 했어? 했어? 했어? 굉장히 저희 또 엉클킴의 세심한 배려 다른 거는 다 가로로 되 있는데 저희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보는 즐거움 여러분들도 제방송은 어떻게? 바로 이렇게 보는 즐거움 그렇죠? 찡찡찡찡찡 그러면 지금 불났어요 지금? 혹시 불났나요 지금? 불난 건... 거... 아...불향이구나 아 지금 저... 여기... 건물 어디 불난죠? 아... 아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, 이게 불향이네요. 불향 아... 진짜. 시켜줘 그럼 엉클킴 명예소방관 아 진짜 갑자기... 죄송한 분한번좀했세요 홍대 연남동 갈 때마다 자주 가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맛있는 불벨집이 있어요. 저희 이제 거기 못 가요. 이거 먹으니까 저희 이제 거기 못 가면 되 아, 와... 아니 아직 소방관 불안 껐어요 아직까지? 아직 불안 껐냐고? 아왜 자꾸 스프링쿨러 안 돌아가요 지금? 엄클킴 명예 소방관. 아, 아, 아, 와우.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거 먹고 어마 어 어마 국물 좋습니다 막막 이렇게 또 얘기했다 와. 그만맛있지 않아. 댓글에서 <웃음> 언클팀 처음 알았는데 너무 좋네요라고. 항상 명절 때 용돈은 삼촌이 주거든요. 그럼 삼촌의 마음도 다 이렇게 또 담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면서 만약에 다음 언클팀 방송 때 제가 안 나온다면 아, 쟤네 잘렸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, 여 와, 와.